1급, 2급이 되어도 마음은 흔들려요.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마음도 공인 줄 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딱 가만히 있으면 참나 상태란걸 아니까 참나 상태는 늘 있는데 내가 관심을 돌렸을 뿐이잖아요. 그러면, 그러면 참나가 없어진 것 같다고 라 외칠 때 애고가 뭐라고 반응하시면 되겠어요? 그냥 그말 자체를 알아차리면서 계시면 그냥 다시 참나 상태로 참선 상태가 여러분 안에 사실 더 환하게 꽃 피워요.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속 꽃 피우면서 가는 거예요. 흔들리지 않고 이 정도 되시면 요 이제 확철되어 확철되어 하신 분들이 별의별 일을안 겪는 게 아니에요. 다 겪는데 이게 다 공이라고 알아버리는 거예요. 지관 쌍운이 늘 이게 이때 되면 지관 쌍운이 이제 24시간 출동합니다.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출동한다는 게 아니라 은은한 상태로 있지만 그 여러분 그 24시간 알약이 돌아가죠. 컴퓨터 바이러스 끼면 바로 가르쳐 주죠. 이런 거 그러니까 바이러스 끼면 바로 퇴치하라고 신호가 오고 바로 제압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. 평소는 그냥 똑같이 사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참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는 참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져요. 근데 이제 1급 아라안까지 가면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바로 처치가 된다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.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, 참나가. 그래도 내 마음은 흔들려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 마음 흔들리는 건 부처가 돼도 흔들려요. 현상계 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.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바로 아공복공의 진리로 즉, 반야로, 반야바라밀로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거죠.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닦아서 오온이, 에고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그 요소들이 모두 공한 줄 알고 일체 고액을 건너갔다 하는 게요. 그럼 관자재보살은 계속 행복하겠네요? 아니에요. 그 속은 계속 시끄러워요. 중생들 때문에 괴로워요. 말안 듣는 중생들 때문에 계속 속이 타요. 자기 문제는 아닌데 남의 문제 때문에도 속은 타요. 자기 문제도 뭐, 아주 없으란 부분 없고요. 그런데 그 모든 거를 공인 줄 안다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오온이 공인 줄 안다는 거 하니까 공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오온이 공인 줄 안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. 울, 웃고 울고 떠들고 다 하는데 이거를 알아차리면서 깨어서 알아차리면서 한다는 거예요.